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브리먼 박세원 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체중이동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백스윙에 갈때 체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하 골프는 대칭 게임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어떻게 가는지 아시면 왼쪽은 똑같이 할 거기 때문에 이해를 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네 재밌게 봐주세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등 근육을 써라. 자, 처음에 테이크 백할때 어깨 틸팅 하지 마라 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다왜 그러냐면 다리 반동을 나중에 받기 위해서요. 자, 보세요. 제가 오른쪽 다리를 튕겨볼게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튕겼을 때제 어깨가 떨어질까요? 다리를 튕겼을 때? 안 떨어지죠. 그럼 옆에서 보여드릴 때 오른쪽으로 튕길 때제 체중이 무게가 앞으로 쏠리는 것처럼 보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뒤꿈치 쪽으로 들어가는 게 보일까요?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생긴 거는 이렇게 어깨가 내려가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하기 전에 일단 발바닥에서 무게를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힙힌지가잘 들어가고 어드레스를 잘 잡으면 나오는 모양인데 지금 어드레스 모양도 잘안 잡혀 있고 발바닥 힘도 잘못받는데이 모양이 나온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나는 앞꿈치에 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앞으로 쏠리면서 스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이동이라는 거는 오른쪽으로 반동이 다리를 튕겼을 때 상체는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갈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그거의 최고 좋은 방법은 뭐냐 어깨가 떨어지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일자로 했을 때 어깨가 안 떨어지면서 옆으로 가는 거 보이죠 자 그럼 오른쪽 밟았어요 밟았어요 많이 밟아요 엄청 밟아요 완전 꽝 밟아도 어깨 안 떨어지면 내가 내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데 어깨 떨어뜨리면서 밟을게요 어깨 떨어뜨리면서 밟으면 정말 뭔가 불안정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얘를 딱 틸팅을 해버리면 얘는 못 밟아요 방금 이거 조금 했다고 저 왼쪽 밟고 여기 아프네요 음. 그래서 오른쪽 반동을 받기 위해서 어깨를 절대 떨어뜨리려고 하지 말고요 얘를 뒤쪽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건데 이게 어드레스 들어가면 봐봐요 서 있을 때 이거예요 이렇게 뒤쪽으로 근데 서 있을 때는 이거예요 이상하죠 근데 제가 힙핀지를 여기다가 더 해볼게요 여기서 서 있을 때 뒤쪽으로 어드레스 했을 때 뒤쪽으로 어드레스 했을 때 뒤쪽으로 어드레스 했을 때 뒤쪽으로, 했을 때 뒤쪽으로. 어. 그렇게 달라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라 이거라 이거라 이거라 이거라, 이거라. 뒤로 가야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앞으로 가면 넘어가요 그래서 처음에 어깨를 떨어뜨리지 않고 오른쪽으로 발동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체중이 오른쪽으로 확 가겠죠 확 갔을 때 오른쪽 축에서 얘가 거의 떨어지듯이 확돌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한 가지 방향으로 쭉 도는 게 아니고요 한번 방향은 수평 그 다음 방향은 수직 이래야지 이게 방향이 바뀌면서 속도를 내면서 파워를 내요 그래서 수평 밟고 다시 공쪽으로 수직 이런 느낌 알겠죠 그래서 다시 어깨 떨어뜨리지 말고요 수직 이런 느낌 자 그러면 수평 수직 딱 됐죠 오른쪽 축으로 됐잖아요 근데 수직할 때가 또 미스가 많이 나요 어떻게 되냐 수평 수직할 때 얘가 몸으로 수직을 해 줘야 되는데 보통 팔로 수직을 해서 어깨가 떨어지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자 수평 들어갔죠 수평 했을 때 엉덩이 살짝 당이 수직 했을 때 엉덩이로 의자 미는 거 보이실까요 머리는 공쪽으로 오른쪽 엉덩이는 의자 쪽으로 얘를 돌리면서 들어가면 오른쪽 축이 무너져요 다시 자 수평했을 때 오른쪽 엉덩이 다기 수직했을 때 오른쪽 엉덩이가 뒤로 밀기 돌리는 게 아니고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오른쪽 축을 계속 살려보세요 얘를 돌리려고 오른쪽 축을 무너뜨리지 말고요 그래야지 나중에 왼쪽 축도 살릴 수가 있어요 알겠죠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have a g o